네 오늘 아시다시피 사으러어요 오! 허세. 내가 낸아이디어인데 방송에 안 나간 아이디어 어, 어떤 아이 뭔데 뭔데 뭔데? 그냥 뭐 게임에서 이제 퇴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오! 야 너무 좋은 아이디인데 빨리 퇴근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게임, 게임에서, 미션을 게임에서 퇴근하는 아이디어 정도만 전달이 된다 그거를 엄청 디벨롭 시켜주신 거지 그래서 편집됐어 아. 진짜 되게 사소하게 게임을 해서 1등 한 사람 먼저 퇴근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날은 퇴근 주무시면 돼요 자요? 자, 이제 자, 그냥 자, 바로, 바로 자면 돼요? 주무시고요 처음엔 잘 시간 좀 주자 네. 어떻게 까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냅도못자 냅둬도 못될거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약간 웃음 터졌어요 약간 아, 정 너무 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말자 아, 젠틀하게 갑시다 젠틀하게 젠틀하게 시작 잠이 듭니다. 그 자세 자기 힘든데 나... 조명 좋아 조명 좋아. 내가 저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졸린 건 어떡하냐. <목소리> 정한이 형 확실히 멜로뮤지커 돼서 솔로 댄스 쳤을 때가 아, 나 그때야 저한... 이제 레전드기만... 뭐 진짜. 아그 정한이 제 레전드긴 한데. 정한이 형 솔직히 시상식에서 한번더 해야 되지 않겠냐. 난그 가은이랑 서가 되었나? 펌핑으로 아, 나와서 아, 섹시했지. 점프한테 그렇게 섹시한 빨간 머리 긴 머리 팍 나가지고 와 이거 할때 정한이 형뭐 있었지? 이거 할 때. 원 타! 먼저 궁금하지? 아, <웃음> 어, 맞아. 원, 투. 원 투! 그거 할 때가 아, 확 와닿는데 그거 하기 아, 뭔지 되게 궁금할 거야 그때 그 컨셉을 제일 잘 살렸지 어, 그치, 그치. 어, 아무래도 아, 정한이형 아, 연습할 아, 때 연습했던, 아, 연습했던 아, 차인희 선배님의 줄리엣이 아, 인생 역세 때문에 역세급 역세급 뭐예요? 역세급 역시 세븐틴은 급이 달라. 역세금. 특히 좋아 안 걸었어. 올라갔을 거야 신박. 계속 그때가 생각나. 아, 지금 미소. 어제 정한 형연습곡 하니까 날개로 떠난 예. 아나 진짜 보즈 선배님 온줄알았아 정한 형. 정한 형 내리코지. 내리코지 내리코. 내리코. 어, 내리코. 정한 <웃음> 형 내리코. 나그 정한 형 영어 발음이 내. 너무 좋아. 커버 영상 올려줄 거 같아. 정한 형그 태민 형님 노래. 정한이 형. 형 일어나. 노력은 한다. 그래도 진짜 잘. 정한 씨 일어나세요. 정한 씨 잠시 아예 안세요 연기야 내 연기. 진짜 왔어? 네. 어, 카메라. 왜? 에, 뭐야? 진짜? 에 뭐야? 진짜였어? 야, 여기 누워 봐. 형는 쪽이 다 나와요. 형 지금 연기, 진... 연기 같아. 연기 같아. 저 연기, 연기 같아. 같이 연기. 같이 연기. 8시간 지났어 소리가 처음에 들려 진짜 좀안 들려. 아, 음, 그래? 진짜? 밖에만 하면 안 돼, 우리. 아, 이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심박수 막 내리고. 세례꽃 같게 엄청 높아. 자, 렛츠 고. 시작. 아 이제 제가 웃기면 되는 거야? 응. 지금, 슈아 형은 자는 것도 약간 이미지를 지금, 지금, 지 정한이 형금 지금, 지금, 이제 조슈지의 뜻을 좀 말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이거 이게 나 지금 이거는 삐비비비로 이제 아형 슬슬 화날 것 같은데 몇십 어. 년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어. 어. 어. 화낼 것 같아. 저는 편집을 미, 믿는 거지. 아니 근데 또 슈아 어. 형 그런 일도 있었거든. 뭐뭐 뭐 있었어? 뭐 이제 투어 할 때였는데 염색을 정말 잘했잖아. 지금도 잘 하고 있잖아. 한 3일 넘씩 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탈색해서 염색했어? 뭐 머리 에뭐 그런 각질이나 이런 거 변함 없어? 어 괜찮던데? 하고 딱 뒷모습을 가는데 여기 각질이 보인다고 <웃음> <웃음> 내가 그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아, 그치 그치 야, 괜찮다면서. 어쨌든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아, 근데 나는 저번에 LA에서 계속 그렇게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나 너무 아니 3시간을 통화했어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엄마더라고 아 <웃음> <너> 엄마구나 웨이니업 <웃음> w 이 k e 야, 근데 이게 진짜 짧다. 잠드나 아, 이게 진짜 잠들어? 쇼야, 우는 것 같은데. 눈물을. <웃음> 눈물을. 아, 울어. <웃음> 눈물 <야>, 울어. <웃음> 이미 탈탈 털렸어, 지금처이형 지금 자는 척 하는데. 자기가 연기 못해가지고 웃고 있어, 살짝. <웃음> 그래, 일어나. <웃음> 형, 괜찮아. 일어나지, 일어나지. 지금, 지금, 눈이 계속 말하 하나, 둘, <웃음> 셋. 놀아. 놀아. <목소리> 형잘 형, 들려? 잘 들려? 어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바로 나야? 아니 근데 준잘 형은 진짜 잘, 잘 자는데 루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루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 있던 얘기를 윤준이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해줘 마지막으로 아 지금 준형 빨리 자고 싶어서 <목소리> 부담 이거 자면은 잠도 자고 퇴근 다고 1 플러스 1 아니 아까 전에 준이랑 애들 몇 명이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갈비탕을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청양꼬치를 넣었어 청양고추. 근데 먹으면서 야안 매운데? 또 화제를 아, 부리는 거지. 화제를 아, 아, 부리는 아, 아, 부리는데 아, 호세를 또 호세를 아, 아주머니가 고추 좀만 더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웃음> 그래서 매운데 매운데 아 화제. 그러니까 말할 때 이미 아, 어, 이제 말할 때. 먼저 아, 하나안 안 매운데? 하나도 안, 안 매운데? 뭐, 매운데 뭐, 이제 멤버들 앞에서 당내운 척. 준이가 눈이 진짜 크긴 어, 큰가 봐. 잘안 감긴다. 준이 형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 있어야 자는 거예요. 떠져 있어. 아 저번에 차에서 1 0분 동안 얘기했는데 준이 자고 있었잖아. 우리 예전에 그 패딩 광고 했을 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패딩을 받았잖아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많아. 그 음악 중심에서 이 형이 이제 음료수를 주머니에 어 쏟아가지고 막아유 어 준하 해가지고 말하면서 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그 일화를 기억해 그러고 음. 이제 큰 사인회까지 하고 그러고 난 이렇게 음료수를 딱 챙겼는데 이제 휴지 조각이 이렇게 딱 껴져 있는 축축한 휴지 조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준영 거구나 준영이 내거 입었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숙기결과 가면서 내가 준영한테 얘기를 했어 그렇지 나랑 같이 타고 어 있어. 패딩 나랑 바뀌었다고 딱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무슨 네. 소리야 전혀 나나 충전기 그대로 여기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머니가 젖어 있어 이게 아 몰라 나중에 얘기 해나그 몰라 아직 모른데 모른다는 거야 그게 그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라니까 그래서 응, 몰라 그거 내가 내거 여기 맞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그게 내거 그게 내 거고 거기 아니, 뒤에 어. 있으면 이름이 내게 써져 있을 거야 그래서.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웃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웃음> 그래서 먹고 있던 신흥랩의 양상충하면 막다흘러가고너 진짜 나한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입에 하나가 다흘가려너 어, 진짜 너 요즘 너 진짜 정말 나쁘다 나한테 너 진짜 너 요즘 나한테 버릇이 없다 선언한 <웃음> 게나 <웃음> 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웃음> 아, 진짜 버릇이 없다 <웃음> 아, <웃음> 준영이랑 일주일 동안 어색했어. 어... 어, 그래서 아, 결국 아, 패딩은 누구 그렸어? 오해였기 때 서로의 오해인 것일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던건데 어, 패딩은 내 거긴 했지 <웃음> <웃음> <내 거긴 웃음> 해. 준영이 <웃음> 너도 그렇게 화난 거 보면 네가 요즘 잘못 했었였나봐그 당시에. 쌓인 게 많았다고. 잡아 한마디해. 그래 하죠. 그랬구나 할게다. 예, 형 잡을 수 있다. 영상 보는 듯처럼. 내가 어찌 어찌 됐든 형보다 동생이니까 좀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만 하오야 지금 준영은 자는 게 아니라. <웃음> 야! 어떻게 차! <자! 웃음> 탈락! 야진영은 제가 2도 우아 들어서 아, 지금 아 미치겠다! 나 우고 싶어!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차! 아, 아 요즘 문준이 욱준이야 욱준이 준이. 어, 아, 어. 중간에 웃어도 탈락이에요? 아니야 웃는 거 괜찮아 그냥 형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건데 쉽지 않을 거야 호시는 그냥 자라 <웃음> 그냥 너는, 그래. 너는 아무말도 하지 말자 야 아무도 안돼말하도 귀찮다 너는 그냥, 그냥, 그냥 어. 자자 쟤 그냥, 그냥 자라 호시 형은 2012년인가? 음.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갑자기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웃음> 에드워드 권입니다 에드워드 권입니다 항상 <웃음> <웃음> 교정기 할 때잖아요 어, 그래서. <웃음> 교정기 할 때? <웃음> <웃음> 그거 알지, 그거 알지.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븐 날 세븐티티비로 첫 공개하는데 갑자기 저 교정기 금요일 날 빼요. 이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회사 난리 나가지고 <웃음> <웃음> 그때부터 사고는 <웃음> 다 쳤네. <웃음> 어, 조금 재우자. 그래. 옆도 <웃음> <맥도> 그냥 자. 호랑이 <웃음> 시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빨리 자 빨리. <웃음> <진짜> 빨리 자. <웃음> 자. <웃음> 오케이. 잘수 있도록 아, 잘 아, 아쉽다. 아 너무 재밌다 나날, 나날이 데뷔하고 있었구나 형저씨다 웃겨요. 내버려 둬야 돼요? 되게 웃음 약하잖아 근데 안경을 그래. 끼고 자네 <웃음> 거야? 야, 이 경우를 낳았을 <웃음> <놨을> 때 안경 부러지겠다 <웃음> 부러지겠어 <웃음> 원우 형, 그 이름 한자가 뭔지 알아? 뭐야? 뭔데? 그 저, 전자전 이러다 자고 있어 자겠다 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장 잊지 말고 춤추 <좀 자.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연습생 때 했던 그.. 그렇지, 나 너무 자기, 자기, 자기 PR 랩 음, 그게 뭐. 또 혁신이 아니었나 싶어 원우 형그 처음 음. 평가에.. 음. 그 응. 돈까스 돈가스. <웃음> 돈가스, 돈가스, 뭐지? 돈가스 뭔지, 그러니까 돈가스 뭔 그러니까 찬... 그걸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 참 미안해. 아, 와아합니다 아, 네, 그거 돈가스라는 단어 특이하다고 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냐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머리가 은색 파마, 은색 파마 해가지고 <웃음> 밸런스가 참 괜찮네. 포칸 머리 됐었는데요. 원호 어, 또뭐 있지? 원호는 우리랑 어, 7 년을 어, 사는데 에피소드가 없는 건가? <웃음> 원호 형은 또 그래도 이제 또 정박 댄스가. 정박이지. 정박이지. 정박이정박 전정박. 전정정박 전정박. 전정박. <웃음> <웃음> 나 거기서 원영이 너무 잘 추는 거야 난, 와, 내가 진짜. 원우였으면 난 일어나서 말렸을 거야 내가, 어, 7년 전 와. 연습생 때 말하지 못했던 원우한테 서운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 또 <웃음> 여기에서 채팅을 뭐야 뭐야 뭐야 궁금해, 오, 궁금해. 빨리 빨리 빨리 끝내가 어, 그래. 이제 연습생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어, 멤버들이 친해지고 얼마 안 됐었을 때 됐어. 이제 애들이 숙소 와서 이제 막 뭐, 먹고 있었어 음. 근데 이제 원우가 삼각김밥이 있었단 어. 말이야 먹고 있길래 아, 원우야 나한 입만 해도 돼 아 형은 무슨 형이래가지고 한 입을 달라고 해이러고선이러고선 오, 오, 가는 거야. 오, 오. 내가, 내가 거기서 너무 그때 안티댄을인가 그냥 아, 적당히요, 속상한 거야.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한 5분 뒤에 와서 형 이거 그냥 형뭐 미안했는지 삼각김밥 아. <웃음> 하나 주고 가더라고. 아. 끝. 일어하시면 <웃음> 돼요. 이 <웃음> 저게 뭘지 나 기억도 안된다 재밌다. 어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십자이좀 대고 잤거든. 그래 아. 콩닥콩닥거리더라. 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할지 그 몰라서. 힘박 신경 있어, 쓰는 순간 절대 그. 아니, 그냥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해도 괜찮아요. 형? 기분 나쁜 얘기 나오면은 일어나서 아 그만하자 이럴 거 같아. <웃음> 뭐가 준비돼 있지, 순간. 갈게요. 응? 좀 <웃음> 진정해? 지금 너무 찐네 화났어 화났어 너 <신발 웃음> 너무 많이 뛴데나 <찔데. 웃음> 콘서트 할 때보다 더 긴장돼 형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걱정 마 <웃음> 우리 믿어 <웃음> 오케이 각개. 근데 오히려 먼저 끝내면 이제 편하다 마음이 <웃음> 오케이 어 시작한다 <웃음> 우지가 나랑 옷을 우연히 겹치면 은되게 싫어하잖아 은근히 좋아 사실 되게 좋아해 그래 그런 거야 컨셉으로 막 싫어하는 척 우리 그런 거, 아, 아, 네. 그런 거 네. 네. 은근히 좋아해 아 진짜 우지 형 애교가 진짜 맨날 민망해 아, 너무 귀엽죠? 제일 잘하지 제일 잘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제일 아, 진짜. 잘해 야 우지 형힘들 사실 애교 연습하자 <웃음> <웃음> 있잖아 애교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정도면은 프로네 못한다면서 맨날 <웃음> 이거는 근데, 화장실에서. 오 좋아. 야, 오, 야, 오, 야 이거는 오, 이건 고... 아저거는 샤워하면서 연습했다. 아, 이거 샤워 한번 연습했어. 연습, 샤워에서 연습한 거야. 야 이거 예. 그리고 아, 나는 우리 데뷔 초때 어. 엔딩 때 이제 <웃음> 1위 발표한데 우리 민규 형 뒤에 등 위에 올라가서. 어,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1위 1위 발표하는데 <웃음> 신인이라고 우리 잡히겠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형 그때 기억나? 나 근데 우지 형에게 너무 고마워 어. 우지 형이 뭐 자기가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그치?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내또 <웃음> 이제 우지 형못자뭐 없나? 우지 형또뭐 없나? 어, 좀 좋은 얘기 없나? 어, 좋은 얘기 없나? 좋은 얘기? 지금 다 좋은 얘기였네 <웃음> 우리가 뭐 나쁜 얘기 할 그게 없어 서로 나쁜, 나쁜 얘기 할게 위험이 좀 아까 많이 많지. 했던 거 도겸이 형한테 지갑 안 갖고 와서 우지 형이 닭갈비 사준 얘기 한번 해봐 와, 이건 내가 올라왔다. 심박수가 올라간다 <웃음> 그던 기억이 이지야 이랑 고생어요 해보는 어렵지 우리야, 않지? 별거 없는데 심장 뛰지? 아, 너무 그게... 이에끈거를 어... 변명하고 싶어서 어. 명호 어. 형은 진짜 못자 의외로 못자 명호 지금 노력만 많이 했어, 명호 못자 잘게요, 응, 잘자 명호 잘자, 바이 나라면 하늘 보고 안 잔다 안잘 건데? 명호가 사실 집에서는 소주를 그렇게 먹는다더라고, 와인 말이 이미지 작으라 와인 아, 아, 와인 원래 아. 안 좋아해, 명호 와인? 막걸리 먹으면서 아아 소리내면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저번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어. 이제 안 먹는다. 아 그치. 어. 어. 그 비행기에서 라면을 한네 번을 시키는거 같습니다. 예전에 명호 형 그.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가갈게 다가 다가갈게 내게 좋게 <몬> 저 금식할 때 포즈 알아?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게 우와 맞네 이거 예 지금 야 올라갔다 이거 올라갔다 나는 명호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어 머리를 내 또래 중민 사람을 처음 오, 봤어 맞아. 근데 자기가 춤더 열심히 춤도 하고 그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멋있다. 어, 기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머리 민그 상태 때 인기가 진짜. 많았 a <목소리> <진짜 많았다. 목소리> 그러니까 t body people. I can't get people around b e h i n 한번 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인기가 그냥. n 호 인기 진짜 많았대. o 호 e Okay, I'm going to take a part of 어 h a t I'm going 다가갈게? k 게 a 가갈게 t 가갈게게가 여기? 거짓, 거짓의말을 되는 거지 거짓? Okay. 나는 민규가 오늘 같이 다닐 때마다 느낀 건데 약간 성공한 사업가 같더라고 보니까 민규가 자산 23억 정도 있더라고 아, 아 진짜! 아, 나, 야! 야! 이럴다! 이났다 역시! 편의점 4개 오, 4개! 4개 사장했아 23억이야! 왜대 3억? 왜대 3억? 왜대 3억? 야, 근데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싸고 엄청난. 거 <웃음> 나는 그 있잖아. 우리끼리 아... 예전에 막 패션 테러리스트 정할 때. 아... <웃음> 나는, 나는 민규가 정장에 트레이닝 팬츠 입고 오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 아... 지금 아... 민규가 민규 원우 형한테 패션 지적 당했다. 아... 지금. 아... 민규가 좀 옷이 아, 좀 이상하긴 어, 하지. 어, 아무튼 민규가 또 끼를 잘 부리잖아. 내가 약간 티로 얼굴 얼굴 닦고 어, 올려보여주고 배 보여주고. 배배 보여주고, 배 보여주고 어, <웃음> 근데 아, 근데 또 영상 보면은 그 원래 우리가 알던 민규 배가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그래. 올리면서 힘을 주는 거지. <웃음> 다 노리는 거. 어. 어. 그러니까 어, 티를 두번 날름 날름 걸. 한번 하고. 한번 더. 한번 더. 왜 <웃음> 살짝 바람 들어가게. 어, 살짝 잘 보이게. 와, <웃음> 용돈을... 민규 맞네 아, 뭐. 민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뭐, 민규는. 진짜 일단 진짜. 일단 저 민규 서여워져 있는 하늘색 깃부터 내려주고 싶긴 <웃음> 하다. 그러니까. <웃음> <끝. 웃음> 어, 아, 저 근데? 그래 제가 저기 차 사진 찍자. 야, 23. 차산 24. 그걸 거짓말이야 어, 거짓말. 다그냥꾸며내는 <웃음> 그냥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떨리네, 이게. 그렇지. 어. 이게 떨려. 근데 이거 딱 끝내잖아. 그러면 갑자기 완전 릴렉스해. 두개뭐 얘기할게. 내가 있어. 아, 두 개는 얘기 좀 안아. 도겸이는 또그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혹시 아... 너네 에피소드 아니? 아니 몰라 에피소드. 몰라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웃음> 이미야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 <웃음> 어? 이제 검은 봉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어? 싸웠어 막 어, 이제 말썽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어, 멈춰, 어, 검은 봉지를 멈춰.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뭐 갑자기 막 말썽을. 말저저저저저저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어. 그래서 와 검은 봉리를 이렇게 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뭐 하냐? <웃음> 어, 근데 그건 주소.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주소. 그러니까 주술하고 가서 주웠어 <웃음> <도겸이가> 가서 죽웠어 <웃음> <웃음> <웃음> 아, 네, 자 도겸이 진짜 순수해. 확실히 연습생 때도 너무 순수했던 네, 게 야, 이제 평가를 하잖아. 맞아. 이제 도겸이 멋있게 흰수염 고래를 꽉 불렀어. 아. 크 열창 아 <웃음> 끝났는데 음, 이제 트레이너 이제 선생님이 어 도겸아 흰수염 고래 이거 가사가 뭐야? 네그 가사 게 근데 갑자기 <웃음> 거기다 애가 겁을 먹은 거야? 뭐야. 힘을 힘을 그 이렇게 하는. <웃음> 어 뭐라, 뭐, 마, 말을 좀 제대로 해봐. 도겸아 뭐라고? <웃음> <웃음> 몰라 그지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도겸아 혼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잘 불러서 노래 잘 불러놓고 대답 못해가지고 빵점 받을 진있 검은 회색 수건 있잖아. 회색 수건 얘기 <웃음> 이제 검은 뭉다리와 회색 조 이게 세트. 나랑 이제 그런가?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 있었어. 어, 도겸형은 도겸 도겸 아,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원색했는데 이제 터진 <웃음> 거야 숙소에서 서로. 음. 이제 도겸형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자매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웃음> 이제 <웃음> 막 이렇게 하다가 도겸형이 또 검은 작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난다. 데 던지는 게 취미네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또 <웃음> 던지려고 하려는 내가 그래서 던져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웃음> 어, <웃음> 형, 오 스콘이 무섭다 오, <웃음> 형 그거 던지면 진짜 졸라고 중간에 중간에 막들다 도겸이 도겸이 최근 작년까지 하나님 당으로 착한 이미지 아니어 석하다 착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좀 난처한 상황일 때를 가방에 지갑이 깊숙히 있다고. 가방에 지갑이 깊숙히 있다고. 깊숙히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설명을 드는 최고의 몇 명이었어? 더 웃긴 건 심지어 응. 내 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자기가 네, 장소 장소 마련 다 하고 장소 마다 하고 자기가 자기가 다 내겠다고 어. 그래, 야, 오늘 어, 형 오늘은 제가 세색 수광 <웃음> 야 오늘 회색 되겠냐? 던져 봐. 와나 진짜 검은 검은 봉다리 할때 너무 창피했다 진짜. <웃음> 주소. 주저. 주저. <웃음> 아, 그리고, 그리고, 화해하더라고 it? 안주 d 면 e 가 때릴 m 같아 t e d i c 이야 u n g a 순간 a Sungania, s u n g a 이 i a 이 u n 이 간다 아 a s u n g a n 순간 웃겨 n g a 자 승관이는 패션 무시 있는 거야. 그렇지 알지. 그치, 알지. 아, 부심이, 그래서 승관이가 승이가 아끼는 모자가 있어. 아디다스 오리지널의 이렇게 불꽃 모양 있는 아, 네이비색이야. <웃음> 네이비색. 승관이가 네이비 그러니까 꼭꼭 네이비 소아의 네이비색만 써. 어. 네이비. 근데 그 아, 모자가 좀 이게 뚱뚱해. 아. 모자가 모자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모, 머리가 작은 사람도 쓰면은 머리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모자란 아, 거야. 승관이가 머리가 멋있는 거야. 코트입고 코트 옷 입고 또다딱 차려 입고. 워스 오늘 멋있다 이러면서. 보컬티 네명이다 칭찬하고 있었어 어, 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걷다가 내가 이렇게 딱 뒤를 봤었거든 그냥 멋있어 나 머리 딱 휘날리고 딱 가고 있길래 딱 다시 보고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2초 정도 <웃음> 딱 봤는데 애가 네이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어, 전혀 매치가 어. 안 되는 순간이는 그 네이비에 진짜 그 광인 게그 며칠 전에 검은색 이어폰을 샀어 어. 근데 한국 돌아와서 똑같은 걸 네이비로 샀어 어? 어. 진짜로? 나한테 나한테 진짜? 형나 낭비 좀 했어 뭔데? 나 똑같은 거 네이비로 샀어. 진짜 낭비했네 진짜. 진짜 낭비했네. 야, 근데, 근데... 그리고 또 승... 내가 한창 연생 때는 진짜 옷을 <웃음> 진짜 주워 입었잖아. <웃음> 어... 다 그러니까. 진호면 <웃음> 이제 제 끝났다. <웃음> 이제 그런데. <그랬는데>, 진야 <웃음> <디노맨은 야>, <웃음> 옷을 이렇게 <웃음> 주워 어. 입은, <웃음> 입으니까 <웃음> 많은 분들께서도 형들도 뭐 그리고 <웃음> 야좀 꾸며야 된다. <웃음> 그래야 멋있다아는데 <웃음> 승관이 형의 그 무리에서 슬며시 자기가 끼면서. <웃음> 야, <웃음> 너꾸대해야 돼. <웃음> 근데 아, 나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두 순간 저한 명만 보여줘. 이 쟤는 얼마나 자기끼리 나한테 저런 <웃음> 말을 하는 거지? 야 근데 <웃음> 연습생 때 제일 지적 많이 받는 게 승관이 아니었어? <웃음> 아이 아니, 승관이 그 승관이 반바지 유명한. 에버커리시나 챙겨. 어, 승관이 그거 있잖아. <웃음> 그 밖에 제 나갔다 와가지고 혼자 블랙 아, 블랙지. 그때 한창그 대표님이 우리 딱 연씨 와가지고 아 너네 출연이 입을 때도 이쁘게 이쁘게 입고 멋있게 그치, 그치, 그치, 입어야 된다.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승관이가 항상 지적만 받았었는데 어. 나 자신이 있었던 거지 어. 나는 블랙진을 어, 오늘, 어. 오늘 블랙진 입고 있었거든 어. 그래서 아 오늘 나 진짜 욕안 먹겠구나 근데 딱, 딱 오시자 대표님 딱 오시자마자 무슨가 넌 그런 바지 내가 입지 말라했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나 승관이가 그 아끼는다 표정 연습할 때 대표님한테 칭찬 받았던 게 생각나. <웃음> 어, <웃음> 어, 아, 맞아, 맞아. 어, 너, 어, 딱 이게 딱 세븐틴 하자마자 <웃음> 오승관아너 멋있는데. <웃음> <웃음> 진짜 나대표님야아이자이즈아이자이즈 하는데. 거뜬. 근데 마지막 1 1시 가야겠다. 번호니번호니할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 수도 있어. 번호니 번우나 그 이불로 어딱좋아하시겠다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보자 우선. 어. 조끼 패딩부터 <웃음> 아그 전설의 조끼 패딩 그때 당시에 우리 연습실 화장실에 변기물이고 하수금물이고 그냥 완전 꽉꽉 차있었잖아 네, 네.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차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실 청소를 하려면 그 바닷물을 지나서 대걸레는. 대걸레를 가져와야 되잖아 이거 상상된다 머릿속에서 야, 머리... 요거를 이렇게 밟고, 밟고 수건, 수건, 수건 밟고, 걸리는 거 수건 걸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아, <웃음> 여기에는 진짜 똥물이 흐르고 어, 있어 진짜. 거의 뭐 그냥 뭐 이건 똥물. 게임이야 나라 버논 둘이 딱 있다가 내가 먼저 딱 갔지 이제 여기 딱 잡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너무 불안한 거야 <웃음> 어, <그래. 웃음> 그동안 많이 애들이 잡고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이거 아닌데? 어, 어. 내가 그동안 잡았다 그 느낌이 아닌데? 아, 아, 진짜. 어, 뭐은 오늘은 먼저 은 먼저 가오 먼저가. 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가은오어은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중요한 건그 조끼 패딩이 넣고 <웃음> 나온 <너무 웃음> 내 것이 어 마이 갓 어우 마이 갓 맞아 맞아 저번에 <맞아>. 애기였는데 어, <웃음> 그거 알지 그 버는 항상 연색들 물어볼 때 이제 승관아 혹시 또 이거 패드 좀 써도 돼요어 아니야x3 두 개명이 혹시 패드패드 뭐, 이거 한번 써도 돼요? 써도 될까요? 버논이 그리고 처음 돌아왔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거 같은데 그 다음날에 구렛날 한 쪽이 없어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웃긴 게 애가 아니, <웃음> 그냥 되게 깔끔한.. 그러니까 첫나 와서 어,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내일부터 어, 올 최한솔입니다 어, 어, 진짜 나, 귀여웠어 어 그래 그래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웬슬에 왔는데 애가 머리를 다듬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옛날에는 그 원블럭 해가지고 아, 한쪽만 밀리고 이게 근데 그런 것도 근데, 아니야 아니, 그냥 왜, 진짜 바리깡으로 여기만 밀려있는 거야 여기서하얀게여기 <웃음> 밀려있어 머리 잘랐어. 그러니까 아저 여기 껌이 붙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랐대. 어잘 밀었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그게 진짜 어깨에 붙어. 껍데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보는이 그거 그것도 있어. 내가 처음 봤을 때 보는이 너무 약간 힙하고 얘가 음, 되게 음, 와 진짜 어떤 애일까 그러니까 너무 음, 궁금하고 하는데 이제 음, 연습실에 나도 초반에 그 초반 앉아서 보컬룸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정말로 사랑 당기. 바려 <웃음> <웃음> 괜찮아 순간아 너는, 너는, 너는, 너는 지금 나의 머쓱함에 의해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승관이 어떻게 하면서도 네가 한마력이 낮아지면서 네가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아 어, 끝났어 나났어보니까 정말로 사랑 안 <웃음> 담긴 가려 야, 아니 노래를 할 거면 그거 말고 마이웨이를 해야지 아, 마이웨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너무 많이 했어 어, 마이웨이를 해야지 마이웨이 너무 많이 했어 야이마 야생마 디노? 아, 디노 진짜 많지 디노가 에피소드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근데 디노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즐겨요 맞아. 그래서 반말할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얘는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그래. 재우자 디노 생일이었어? <웃음> 디노 요 근래에 일주일 동안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 와 진짜? 아. 8시에 딱집 들어가서 <웃음> 컨디션 확멎면서 갑자기 들어가죠 전동면도이 특히 <웃음> 야왜 <웃음> 끝났어? 중요한 거다 혼술이야 그래? 혼술 아니야 막걸리는 <웃음>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말하면 안돼 말하면, 말하면 안돼 말해서 어, 어? 말하면 안 돼요? 어, 어. 말하면 안 탈락이야 탈락? 탈락. <웃음> 자, 과연 퇴근을 할수 있는 세명은 누구일까? 제1실석수가 분명히 심했던 분 질문이야? 질야야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신박수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네 네? 세명네 맞죠? 눈빛 다 초롱초롱해 아난 철락이죠 천 우와 진짜요? 와! 와으 야, 야, 야, 근데... 야, 야, 야. 와 대박 나될줄 몰랐는데 진짜 와 대박. 야 시끄럽게 해서 빨리 어, 가. <웃음> 아, 그냥 가면 돼.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근데 소환 될 수도 있어. 소환 왜 돼? 어. 내가 홍수, 되면 명우 씨한테 소환, 돼, 소환 아. 될 수도 있어. 나난 도겸이를 추천할게. 정환이형 소환 정환이 네.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니까. 아, 알겠어. 어, 잘... 나 소환권 있어. 아 소환을 소원으로 하는 <웃음> <소환을 웃음> 거야. 오케이 명호. 좋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